네,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이제 와인 페어링 바라는 어, 와인 바입니다. 강남 구청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2분 뿐이 안 걸립니다. Get up on y o just like a shake out show me you got soul inside those new shoes and you can rock a n d r o l l With the n a t i t u d e so g o o d so fresh just the way you like it just the way you like it so cool so fresh 아니 나쓸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촬영 때문에 못먹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권우중 셰프고요. 저는 이제 그, 권숙수라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오너 셰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페어링 바라고 해서 와인 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다른데와 다른 거는 다른데는 이제 바만 하는데 저희는 이제 1 시부터 오후 1 시부터 와인을 직접 사갈 수가 있거든요. 음식이 나왔네요. 음식하고 같이 먹어보서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피스가 이제 한 듯이 돼서 보통은 두 분이나 네분 짝수로 많이 오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 말한대로 타코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어, 감싸서 먹는 여러 가지 요리를 이제 타코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미 쪽에서 먹죠. 그래서 옥수수 가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병 같은 거를 붙이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먹기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이제 스토핑을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것들 타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오징어 국물로 이제 만들었고 안에 이제 리조또가 들어 있고요 새우랑 이제 크림을 해서 이제 만든 이제 뭐야 뭐야 될까 이제 크림을 위에 올렸고 이제 고수씨를 살짝 올렸는데 이거 제가 피클링 하라고는 했는지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너무 간단해서 지금은 그냥 <웃음> 그래서 고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아할 맛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보면 안에 리조떡을 좀입고요 고수씨를 같이 먹기 때문에 고수향이 살짝 풍겨요 바삭한 프리시피한 일에다가 리조떡이 들어있고 새우 크림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진짜 딴 데서 먹어보기 어려운 스타일의 약간 캐릭터가 있는 녀석이 이렇게 먹고 이제 한잔 먹어야 되는데요 음. 아니 낯술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채영 때문에 먹는거같다정 <웃음> 이스몰드씨는 이렇게 한주전 먹고 이렇게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더 많은 또 먹고 싶은 욕망을 약간 일으키게 하거든요. 원래 사실 에피테이저랑 스몰드씨 에피테이저라는 거에그 개념이 그런 겁니다. 더 맛있게 먹게끔 이렇게 식욕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와인을 주문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가격이나 이런 거를 보고 많이 트위스를 하는데 추천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레스토랑이나 빵은 스물예가 있기 때문에 스물예가 아무래도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는 어떤 스타일 을 좋아한다. 나는 예를 들면 가격은 가격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내 이제 예산이 있으니까 나는 뭐 10만원 초반대 나는 뭐 맛있는 거 기준이죠 이제 샵에 가면은 뭐 5만원대 뭐 7만원대 이렇게 말을 하고 뭐 화이트면 나는 과실량이 많이 나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바닐라 향이 많이 나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청량감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의의 취향을 얘기하고 가격을 얘기하면 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어 사람이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들기름 반약 카우더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반약 카우더가 이태리 이제 야채 쌈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채를 가지고 찍어서 먹는 어떤 이태리 쌈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어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야채를 그 기본적으로 들기름에 볶거나 이렇게 무쳤기 때문에 어 들기름 향이 나는 반약 카우드라고 할수 있고 제철 야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스틱으로 뭐 샐러리나 당근 이런 것들은 이제 반약카우더로 많이 먹는데 저희는 이제 나물류가 많이 들어있다고 볼수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한번 살펴볼게요이 소스 안에 이렇게 야채들이 많이 숨어있어요. 완두콩, 뭐 티긴 샤를로,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고추잎 뭐 등등 여러 가지. 제철 재료인데 맨날 바뀌기 때문에 시장벌면서 마땅한 걸 찾기 때문에 좀 달라지고 있고 뭐 두릅이 있으면 두릅도 이거는 우엉인데 우엉도 있고 뭐 여러가지를 쓰고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포스에 찍어서 음. 맛있어요 강남에서 저녁 이렇게 와인 곁들여서 밥 먹으려면 사실 금액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와인 곁들여서 음식 먹으면 한 테이블 두명 기준으로 파인다이닝 반 정도 나오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측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서비스나 아니면 저 이제 컨셉은 약간 캐주얼 하지만 음식 맛이나 이제 재료들은 거의 동급이니까 되게 메리트가 있죠. 저희 저 동급 그냥 웬만한 파인다이닝하고 동급 정도 된, 되는 음식이 나온다고 저는 자신있게말씀 드리고 싶 라스트 오더가 10시 45분 크... 딴 데가 다 닫고 또 와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생면 파스타입니다 이거는 그... 직접 뽑은 면은 가지고 요리를 했고 특이하게 이제 그 멸치 육수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면유를 하면은 되게 서양적인 느낌만 나는데 여기는 이제 닭가슴살을 수비대에서 촉촉하게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들을 튀기고 볶아가지고 같이 넣었는데 뭐랄까 먹을 때 약간의 멸치향이 올라와서 되게 약간 친숙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생면파스타인데 26,000원이면 사실 진짜 싼 거거든요. 노동력에 비하면. 비워볼게요. 아, 이 바깥에서 촉촉한 거 보이시죠? 면은. 이런 걸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 파인다이닝 출신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거 되게 디테일이 좋죠. 하던 데보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 음식은 약간 닭 닭고기 맛이 났는데 끝에 멸치향이 싹올라 약간 그런 풍면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더 먹어보고 말씀드리면안않요 아까, <웃음> 아까 음미하고 있는데 <웃음> 오늘 와인은 이것까지도 잘 어울리네요 이 버터 베이스가 버터가 좀 들어가거든요 계란 노른자랑 이 진한 어떤 형태가 지금 여기 이 와인에 약간 그 바디감하고 잘 어울려서 부직치지 않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받쳐주는 아요 굉장히 지금 오히려 이거 그 면하고 이거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소개해드린 화인은 이제 도매 헌에 르클레의 이제 부모님의 2 0 1 0년산 이제 회전과의 등록으로 해서 생선자는 원래 르클레스 가문에서 이 형이랑 동생으로 나눠는데그 중에 형이 이제 큰 애고요 어, 주거리 상자 햇빛을 만들고 있어서 좀더 강건한 느낌하고 파워크한 느낌이 있는데 민원 자체가 기름진 느낌하고 그 다음에 브루비뇽이랑 가격도 께좀더 좋은 와인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가격은 95,000원에서 2개가 되니다피노와 브루비뇽이 와인바스 95,000원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몇병 없어서 <웃음> 몇병 없다면 다 빨리 드시러 오십시오 <웃음> 왜냐면 피아노나불르그뉴가 요즘에는 그냥 살때도 최소 6,7만원 막 이러기 때문에 진짜 싸게 사도 10만원 이하로 먹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데 그런 게다가 마, 맛도 괜찮으면 이거 진짜 대박인데 색깔이 피노누가 이렇게 이뻐요 피노누의 특징인데 아름답죠 음, 좋습니다 피노누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과실미가 뿜뿜뿜 나는 스타일의 피노누아고요 뭐, 스타일마다 다르지만 얘는 이제 2019 빈티지도 좋고 어, 과실향이 굉장히 많아서 약간 라즈베리, 산따기 뭐 이런 향이 저한테까지 뭐예요 아, 그래요? 네. 피노노아가 향이 참 좋습니다 와인잔에 따라서 와인맛도 달라질까요? 그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노노아잔이라고 하는데요 피노노아잔은 보통 이렇게 쉐입이 장미 모양같이 해서 어, 넓었다가 응축돼서 조금 좁아지는 형태가 돼서 향이 섬세하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어 있는 거를 이렇게 조, 조금만 조금 이렇게 모아주는 형태로 많이 가고요. 근데 뭐 보르도 와인 장 같은 경우 는 조금 이렇게 해서 입구가 더 넓거든요. 근데 보르도는 이제 품종이 어 여러 가지가 섞이고 또 이제 강한 품종이 많기 때문에 향이 좀 강하고 복합적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고 이거는 이제 좀 심플하니까, 요렇게, 요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끊어놓았자, 쉐입이라고 보시면 돼니 그리고 잔에 따라 가격도 엄청 크고, 맛도 좋은 잔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향상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똑같이 고기를 구워 먹어도 삼겹살, 아니, 까 숯불에 구워 먹냐, 프라이팬에 구워 먹냐에 따라 고기의 어떤 맛을 느끼기에 좀 다르잖아요. 그것도 잔이 약간 그런 그 정도급은 아니지만 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이 미너 사이즈 보십시오. 이거 사실 이거, 아, 이건 이 메뉴는 여름일라서 이거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지금 왜 그런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민어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한우 축불대 1.5배의 가격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민어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저희가 쓰는 거는 회를 먹을 수 있는 최상급의 민어를 쓰는데 제가 일주일에 두번에서세번 직접 어 노량진 새벽시장에 가서 직접 아가미 하나씩 다 까면서 민어를다 골라요 그래서 최상급 진짜 우리나라의 모든 레스토랑에서 제일 최상급이라고 제가 진짜 개런티를 할수 있는데 왜냐면 제가 다른 셰프들은 가서 직접 안 고르지만 물론 이식 셰프들 중에 그런 셰프들이 있지만 어, 파인다이닝 셰프 중에서는 어, 저같이 제가 10년 동안 시장을 다녔는데 그렇게 매일 나가서 하나씩 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급 진짜 미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 지금 여름일에서 고추잎이 있는데 고추잎을 이렇게 싹 걷어내면 안에 열무하고 여러가지 이제 버섯하고 완두콩 그리고 새우살 볶은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국물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는 메뉴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가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완두콩 하고 고추잎도 시즈이가딱 올려서 사실 촬영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먹지 사실은 이렇게 이쁘게 해서 먹지는 않지만 <웃음> 먹겠습니다. 민어는 짰어요. 사실 뭐 조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생선 자체 퀄리티가 제일 좋을 때는 찐 요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상태가 떨어지면 이제 굽는 요리,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조금 떨어지면 튀기는 요리 약간 이런 식으로 원물에 따라 좀 조리가 다른데 이 열무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무도 볶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야채를 향후일이나 마늘기름에 볶아서 먹는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수나 여기나 야채를 할때는 그렇게 기본적인 조리를 하거든요 미나랑 같이 먹으 굉장히 맛있어요 비프 부르기늄입니다 이 비프는 건축수에서 쓰는 그체크스를 가지고 요리를 한 거고요 어, 왜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건축수는 모양을 아주 뚜렷이 잡아야 되니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원수 같은 경우는 어 에이징을 40일 이상 시켜서 굉장히 농후한 소고기 맛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 브루기뇽을 끓이니까 굉장히 맛이 진하고 농후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고기로 했면은 이 맛이 안 나요. 오히려 한우로 해야지 브루기뇽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브루기뇽을 했고 옆에 이제 감자 원래는 이제 현지에서는 매시포테이토 같은 거를 곁들여서 먹지만 어 이제 집어먹기 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자튀김을 이제 준비했고요. 음, 부르기뇽은 뭔가요? 부르기뇽은한 요리, 요리입니다. 우리나라 뭐 불고기 같은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이고요. 그 와인을 넣고서 어 소고기랑 와인을 넣고 쫄여낸 음식을 이제 부르기뇽이라고 하고 부르기뇽의 전통 음식인 거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고수찹을 좀가졌고 그릇도, 그릇도 말씀해 주시 네. 그릇이요? 이거 스타브라는 그냥 프랑스 그릇입니다 그래서 네. 이 안에 샐러리, 당근, 양파를 넣고 소고기를 넣어서 2시간 정도 이제 은근하게 졸여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살코기가 좀 뭉개져서 뭐냐고 하시는데 일부러 저는 이 형태를 좋아하는데 살코기가 약간 이렇게 뭉개질 정도로 우글글하게 졸여낼 것 같아요. 이거를 딱 떠가지고 감자칩도 같이 딱 해서 뭐 드시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감자칩과 같이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감자칩 딱 위에 고기용을딱 얹어서 뜨거워요 지금 김이나서 <목소리> <먹기 목소리> 그 그릇이 냄비가 뚝배기 비슷한 거죠. 네, 말씀을 못하시찍뜨거습어다 음. 뜨겁고 맛있어요. 음. 제대로 된 부르기입니다. 음. 음. 음. 이 메뉴는 사실 다른 집에서 하면 이 가격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8만0천원 받는데 한우가 1몇0 그램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건축수에서 모양이 안 좋은 부분을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거를 만약 그냥 만들면 원가만 제가 봤을 때는 4, 5만원 이거 판매가로 하면 10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3만 8천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오시면, 오시는 분에게 뭐, 뭐가 좀 있나요? 아, 영상 보고 네. 오시는 분한테 네. 뭐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그날의 뭐 그날의 디 c 라고 해서 네. 좀 뭔가 준비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걸 맛보기 형태로 좀 드리려고 네. 네. 뭐 무한정 할 수는 없고 그쵸? 영상 올라간 다음에 1주일? 일주일은 너무 짧고요. 네. 그래도 뭐한 달은 해야 되지 않 100년 전에. 100년 전에. 100년 전에. 100년 전에. 1 빨리 년 전에. 100년 전에. 에 100년 전에. 100년 전에. 1에에 100년 전에. 에 100년 전에. 100년 전거 100년 전에. 1 0이년 전에. 100년 전에. 100년 굉장히 센 맛을 많이 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맨 마지막 안주로는 요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마파두부는제 레시피인데 사실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홍콩에서 중국요리를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스촨 요리를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메뉴 개발 R&D 셰프였는데 그 스촨 요리를 배우는데 어, 교육비만 이제 1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1억 3천을 주고 매는데 그때 개인 제일 메인이 마파두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억 3천만 원짜리 레시피 마파두부라고 오. 말할 오. 수 있는 네. 그 <웃음> 마파두부입니다. 네. 네. <웃음> 그래도 대부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파두부는 한번 딱 갖다 놨어요. 아, 했어요. 마파두부는 뭐 쓰촨 요리의 가장 기본 스타일인데요. 이제 두부를 어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간 이제 매콤한 스찬 스타일로 볶은 거를 이제 넣는데 이제 스찬이 이제 그 옛날에 유비 관우 뭐 이렇게 나오는 그상국지의그총나라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매운 음식을 즐겨 먹고 마라라고 해서 이제 많은 그 산초의 매운 맛, 라는 고추의 매운 맛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음식을 많이 해서 마라탕 같은 경우는 그두 가지를 다 넣은 거고 이제 마라탕, 뭐 마파두부, 뭐 짜사이 무침, 뭐 탄탄면 뭐 이런 것들이 다그쓱유 요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일반적으로 어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알려진 거가 두부를 그냥 그 두부를 쓰면 안되고꼭 연두부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입에서 사로 녹아야 되는데 저희는 연두부를 쓰고 있고 위에 이 많은 거는 고수차비입니다 네. 고수가 엄청 들어가죠? 돼지고기랑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뭐 여러가지 양념이 들어가는데다 밝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산, 다 스찬 양념과 스찬 재료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어요 음. 두부만 지금 두부하고 고수는 프레시니까 요거는 음. 다 한국 거지만 나머지 양념은다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6가지 음식을 제가 먹으면서 소개를 해드렸고 어, 화이트와인은 세잔 2잔 많이나 마셨고 레드와인은 한 잔을 마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낮술이라서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와인 페어링과의 음식하고 컨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조만간 방문하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